아 스피리포스 안 떴다 이게 와 오버다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. 아 이거 자꾸 또 눈을 가게 되네. <웃음> 폭을 위해서. 내가 폭에 죽었네? 어, 콩 오이 님 별풍선 한개감기목동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더 공연계 땡큐. 무슨 미션? 콩이 미션 끝난 거 아니야? 더블 킬 미션, 데크햄 미션 아니었나? 어우, 안 터지네. 아, 도 맵? 가스까지? 중중. 채팅 못 봤어. 그럴 수 있지. 충일리 안녕하세요. 채팅 너무 빨리 올라가. 채팅이 많아서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자리 이동 하실거구나 눈을 갈까나 와 근데 진짜 데지 사기다 확실히 좋긴 해와나 개피 됐어 이게 데미지가 제 갈기로 LK보다 셌던가? 빨리 이크 부터 깨야겠다 아폭 갈걸 와계란둘폭가 하... 놓고 중찔렀으면 대박나는 건데 근데 삥, 삥은 안 먹었을라나? 폭가 쓰면 안 죽었을라나? 이거 방금 계산형 잡고 위에 있는 스나 형까지 잡았으면 스페셜인데 그죠?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나 검토 아니지? 그래도 콩이 날아주는구나. 그래서 나중에 좀더 크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좀 도와주실 매니저분도 구하고 해야지. 채팅 걸려주실 분? 갑자기야. 오. 오 어, 예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다 아! 스피리프스 안 떴다 이게 와... 호버다와 이거 아닌데 이게 안 뜬다고? 진짜 한끗 차이로? 자, 일단 포기퀴디요 아야. 누구야, 뒷핑 누굽니까? 제발, 이거, 자, 나, 나가지 마세요. 이거 사킬 못해서 나, 끝나는 거 아니지? 설마? 제가 알기로는 갈 일이 조금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제발 제발 이거 이제 확인 못해서 쫑나는 거 이거 이제? 어디가 너? 저킹이 뭐야? 아 제발 뭐야? 이거를. 와나 진짜 제발 2킬 어우 도니 언안만하세요어 진짜 이거 진짜, 진짜 이거 제발 오바마야 와아... 미쳤다. 미쳤다 이게...